안녕하세요 여러분 흑혈정구입니다 요 며칠 사이에 텐센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닌 루머지만 정말 최악의 경우까지 간다면 락스타게임즈와 2K를 자회사로 둔 테이크2 인터랙티브를 인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최근에 돈스타브의 제작사인 클레이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였고 라이프 이스 스트레인지로 유명한 프랑스의 게임회사 돈노드의 지분을 25%를 매입하는 등 매우 공격적인 인수 및 투자를 펼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된 투자가 큰 기업을 잡기 전 빌드업을 위한 물밑작업으로 보고 있는데요 텐센트는 어디까지 게임시장을 잡아먹게 될까요 그리고 이번엔 어디를 잡아먹게 될까요 2021년 1월을 기준으로 텐센트는 8,370억 달러 한화로 이약 935조의 시가총액을 가진 초대기업입니다 이 텐센트보다 시가총액이 낮은 회사가 이름만 대면다 아는 테슬라 페이스북일 정도로 어마무시한 규모죠 물론 회사의 시가총액도 중요하 지만 굴릴 수 있는 현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냐도 꽤나 중요한 요인인데요 텐센트는 약 400억 달러 44조라는 어마무시한 현금을 보유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수준이냐면 우리나라의 3N 중 한국에 상징한 NC와 넷마블을 모두 인수하고도 16조가 남는 엄청난 자금입니다 이런 텐센트가 현재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다는 소문이 돌자 게임업계는 고사하고 금융업계가 잔뜩 긴장하였죠 그런데 이들이 타겟으로 노리고 있는 회사들 중 락스타게임즈와 2 k 의 자회사로 둔 테이크2 인터랙티브가 포함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해외게임 커뮤니티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킹알파라는 회사는 2004년에 금융시장을 위한 크라우드 소싱 컨텐츠 서비스인데요 지난 21일 텐센트가 수십억 달러를 조달하는 방향으로 대출권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게임 업체를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금융 전문 사이트인 파이낸스가 보도하였다고 게시하였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어떤 회사가 타겟 일지는 알수 없지만 한국이나 미국의 게임 업체로 예상되며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 진가 EA의 주식을 눈여겨봐야 한다고도 언급하였죠 또한 미국의 투자 전문회사인 라운드일 인베스먼트의 대표인 윌 허쉬도 이를 언급하면서 현재 투자자들이 한국의 웹진, 컴투스, 넷마블, 퍼어비스를 노리고 있는 것 같다며 트위터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회사였으면 그냥 그런 찌라시간 도나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전세계 시가총액 6위를 차지하고 있는 엄청난 자본규모와 지금껏 수많은 게임회사의 인수 및 투자를 진행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루머로만 돌고 있지만 그렇게 현실성 없는 이야기가 아니기도 합니다 현재 테이크투인터랙티브의 시총이 약 25조인데 텐센트의 시총이 약 935조로 대충 37배 차이가 나는 걸 생각해보면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렇게 무리한 투자는 아닐겁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현재 중국에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던전앤파이터의 넥슨이나 17%의 지분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넷마블 혹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끈 배틀그라운드의 제작사 크래프톤을 타겟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약 60억 달러 하나로 6조 7천억 원가량을 대출협의 중에 있다는 뉴스가 들려와 인수합병권에 대한 소문이 점점 윤곽을 드러내는 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텐센트는 예전부터 게임업계에 대한 막대한 인수합병과 투자를 감행해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라이엇게임즈부터 에픽게임즈 슈퍼셀을 포함하여 수많은 게임회사들이 텐센트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텐센트의 게임부분은 그룹의 1년 매출 중 30%가량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매출액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텐센트의 주요돈벌이가 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는 거죠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해보아야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일단 예상 회사에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가 들어가 있다는 점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그냥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가 회사를 안 팔면 그만 아니냐 라는 의견이 종종 보이곤 합니다. 그러나 투자자나 금융업계 사람들은 이번에 이루어지는 인수합병은 우호적 인수합병이 아닌 적대적 인수합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려면 주주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그냥 이만큼의 지분을 전부 사들여 강제로 인수합병을 진행하는 걸 적대적 인수합병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회사가 엄청난 규모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CEO가 회사를 강제로 빼앗기는 걸 적대시하거나 회사가 투자자들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걸꺼려 하는 경우엔 아예 회사의 주식을 시장에 상장하지 않는 비상장회사로 남겨두기도 합니다. 게이브 뉴엘의사장인 벨브가 대표적인 예라고 볼수 있죠. 물론 회사들은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많다보니 우호적 인수합병보다 금액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많은 투자를 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 확률이 높은 방법은 아니기도 합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자국회사 보호를 위해 적대적 인수합병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제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를 막을 수도 있죠. 실제로 2015년 프랑스의 비방디가 유비소프트의 지분 25%를 확보한 뒤에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였지만 결국 실패하고 확보했던 주식을 모두 여러 회사들에게 매각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텐센트가 가지고 있는 유비소프트의 5%의 지분이 바로 이때 확보한 것이죠 뭐 제가 금융쪽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도와줘요 전문가 아무튼 돌아와서 텐센트가 어느 큰 회사에 투자나 인수합병을 진행할 것이라는 건 기정사실화가 되었다고 볼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 EA, 넥슨, 크래프톤의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설명했지만 gta6의 출시일이 2022년 2023년으로 예상되는데 보통 인수합병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가량에 걸리는걸 고려해보면 딱 인수합병이 이루어진 이후 gta6라는 세계 최고의 기대작이 벌어다 주는 수익은 그야말로 어마무시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EA 또한 요즘 게임들은 그렇게 썩 좋은 실적을 내진 못하지만 주력인 스포츠게임들은 매년 꾸준하게 효자 노릇을 하고 있죠 넥슨과 크래프톤도 마찬가지입니다. 던전의 파이터와 배틀그라운드라는 중국에서 히트를 친 타이틀을 보유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미 검증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2019년 넥슨이 회사를 매각하려고 했을 때 텐센트도 넥슨을 구매하려는 회사 중 하나였을 만큼 가능성이 아예 없는 소리는 아닙니다. 텐센트가 던전의파이터에 대한 로열티로 매년 넥슨에게 1조씩을 지급 중에 있다보니 이를 상쇄하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만약 텐센트에게 회사가 먹힌다면 갑자기 회사가 중국화가 되어 중국 캐릭터들이 판을 치고 중국 정부의 검열을 받은 재미없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생길 수도 있지만 다행히게도 생각보단 텐센트가 자회사들에게 간섭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대표적으로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지들맘대로 해도 되는 수준인 라이엇게임즈는뭐 최근 들어 세라핌 때문에 논란이 조금 있긴 하지만 회사가 인수당한지 10년이 지난걸 고려해보았을 때 중국 롤드컵 유치도 매우 늦었고 그렇게 크게 휘둘리는 모습은 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원을 받아 발로란트나 룬테라 그리고 그외 많은 게임들을 개발하고 있죠. 슈퍼셀도 회사의 지분을 대부분 텐센트가 보유하고 있지만 가끔은 이 사실을 까먹을 정도로 그냥 본인들의 게임을 본인들의 방식으로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수된 돈스타브의 클레이 엔터테인먼트는 많은 사람들이 중국 회사에 먹혔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그들은 우리 작업 방식을 존중한다 우리가 텐센트를 파트너로 선택한 이유다 라고 언급하였죠. 물론 립서비스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신뢰가 있다는 것일 수도 있고 확실하게 이 점은 터치하지 않겠노라 라고 계약조건이 걸렸을 수도 있죠 이처럼 텐센트는 괜히 간섭해서 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리려 하지 않고 그냥 투자금만 지원하고 벌어들이는 수익을 맛있게 먹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회사라는 점에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전 세계 시가총액 순위 9위에 텐센트 다음으로 중국에서 큰 회사인 알리바바의 대표 마윈이 지난해 10월 중국의 금융 규제를 비판했다가 두 달째 공개석상에 등장하지 않고 공안에게 끌려가 면담은 물론 알리바바에게 진행될 각종 투자 계획도 전부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지난 28일 알리바바의 산하그룹인 엔트그룹이 중국 정부의 금융지주사로 전환되어 인민은행의 감독을 받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전세계 최대 부부라고 해도 정부에 대해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바로 잡혀가고 착해진다는 드립이 실존하는 걸 증명해낸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상대가 누구라고 해도 결국 정부가 시키는 대로 밖에 할수 없는 꼭두각시가 될수 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것이 바로 중국 회사라는 것이죠 이런 우려 속에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텐센트의 자잘한 투자 및 인수합병 그리고 거대한 회사를 잡아먹기 위해 영끌하고 있는 자본은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